대구 아파트 재개발 지역 분양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잔여 가구가 남은 단지가 수두룩합니다. 지난 1일 찾은 대구는 곳곳에서 펜스를 두른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사 현장이 보였다. 수많은 공사 현장만큼 많은 분양 홍보관도 눈에 띄었다. 대부분 분양 홍보관에는 일명 마피 마이너스필을 내걸고 동호수 지정 선착순 잔여 가구 계약을 진행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대구 남구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의 견본주택, 동호수 지정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대구에선 이른바 마피 마이너스필로 불리는 분양가 할인을 하면서까지 미분양 잔여가구 계약을 서두르는 단지가 많다. 사진 이고르 장규용 기자. 대구의 주택시장에서 장기 하락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미분양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이 계속 이뤄지면서 공급량 적체가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보유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과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원래 살던 집을 팔려는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서 수요자 우위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공급 많은데 수요자 없어. 역대 최고 수요자 우위 시장.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간한 3분기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집값은 올해 들어 고점 대비 3.37% 하락했다. 세종시 마이너스 7.93%에 이어 두 번째로 큰낙폭이다 세 번째로 낙폭이 큰 대전 마이너스 1.29%보다 2배 이상 낙폭이 크다. 업계에서는 대구의 주택시장이 타 도시에 비해 더 나쁘다고 진단한다. 대구가 주택시장 하락에 관한 각종 악조건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탓이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계속 늘어서 공급과잉이 심각해진 데다. 인구 순유출 문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공급과잉 현상은 대구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대구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신규 분양이 많았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36,035가구가 분양됐다. 12월까지 1만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만 4,863가구를 분양하는데 그쳤다. 공급이 과잉되면서 미분양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주택은 전달 대비 10.3%로 늘어난 8,300일 가구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전국 미분양주택 3 2,722가구의 25.4%를 대구가 차지하고 있다. 대구에서 공급 중인 한 오피스텔 단지는 홈페이지에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는 홍보물을 게시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 분양한 후 아직까지 잔여가구가 남아있다. 사진 입고로 분양 홈페이지 캡처. 구축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도 늘었다. 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면서 수요자 우위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0을 기록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2년 7월 이후 최저치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매도 수요가 매수 수요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 지역 주택시장에선 5월까지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으려는 다주택자들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수요자 우위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봤다. 대구 지역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대구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잔금 등을 이유로 기존 아파트를 파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도 물건을 내놓고 있는 상황 이라면서 반면 금리 부담이 커진 탓에 매물을 문의하는 수요자는 크게 줄어든 상황 이라고 했다. 계속되는 신규 공급 가격 하락 미분양 확대 장기화 우려. 더큰 문제는 대구의 주택 하락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이 크다는 것이다. 대구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주택 인허가 건수가 2 2 0 0 0여 가구를 넘겼다. 최근 10년간 연간 평균 인허가 건수인 1만 3천여 1 3 0 0 0여 가구의 1.65배 수준이다. 그나마 올해 하반기에 단두건의 인허가만 냈지만 이미 적체가 심한 상황이다. 인허가를 받은 곳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드물다. 제인허가를 받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무실업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서다. 건설업체는 인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을 더 연기할 수 있다. 대구는 사업장 기준으로 72곳이 아직 미착공 상태다. 이들 사업장 모두 앞으로 분양과 착공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공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대구는 현재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124곳에 이른다. 대구가 7개구, 한개 군에 142개 읍면동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 동네에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은 것도 골칫거리다. 대구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조합만 242곳에 달한다. 조합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시작되면 시장 사정이 안 좋다고 도중에 멈추기가 어렵다. 사업 진행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수요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다. 대구의 인구는 지난해에만 2만 4천여 명이 순유출됐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는 대구의 주택시장 문제는 전국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규제지역 해제 등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면서 지자체가 인허가 승인을 너무 많이 내준 탓에 가격 하락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고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11년여 만에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충남 천안, 경기 안성 평택, 울산의 미분양도 빠르게 늘어나는 등 전국의 미분양 공포가 퍼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 증가 속도와 미분양 공식 통계에서 빠진 공공 물량 등을 따져보면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고 입을 모았다. 미분양 증가세 7년 만에 최대. 대구 아파트 어쩌나. 이러다간 큰일 난다. 공포 확산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4만 1,604가구로 집계돼 전월 대비 8,882가구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가세는 2015년 11월 1 7,503가구 이후 7년 만이다. 전월 대비 증감률 역시 7년여 전인 2015년 11월 54.3% 후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은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다. 9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를 돌파한 대구는 신규 물량 대부분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는 8월 2,073가구였던 미분양 물량이 9월 3,044가구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달서구는 2049가구에서 2306가구로, 중구는 967가구에서 1066가구로 미분양 물량이 늘었다. 대구 미분양이 1만 가구를 넘은 것은 2011년 8월 이후 11년여 만이다. 경기 안성, 평택 등 수도권 지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안성은 8월 565가구였던 미분양 가구 수가 9월 1468가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평택도 전무하다시피 했던 8월 27가구 미분양 물량이 1329가구로 폭증했다. 울산 울주군은 8월 672가구에서 9월 1323가구로, 충남 아산은 551가구에서 1101가구로 늘었다. 한때 청약불패시장으로 꼽히던 대전 서구도 같은 기간 289가구에서 1055가구로 한달새 미분양 물량이 3배 넘게 증가했다. 당해무슨이 청약 개선해야 미분양 물량 공식 통계에서 빠지는 공공 물량과 30가구 미만 단지, 무시형 생활주택 등을 더하면 실제 미분양 증가세는 훨씬 가파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분양 물량 적체가 심해지면 건설사 유동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몇달 만에 1만 2만 가구씩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며 현재 미분양 가구가 2009년 3월 16만 가구 대비 4분의 1 수준임에도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때보다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윤지의 부동산 알1 1 4 수석연구원은 미분양 물량이 5만 6만 가구 임계점 최근 20년 미분양 물량 평균을 넘어서면 기존 매매 가격을 억누르기 때문에 위험 신호 라며 조만간 미분양 물량이 임계점에 다다를 것인 만큼 선제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분양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달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연구원은 지금 분양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 정부가 경기 성남, 광명, 고양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한 랩장은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당해 지역 무주택자만 계속 무순이 접수를 할수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한다. 고 말했다. 대구시당이 감삼동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하 감삼동 비대위가 민원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31일 열린 민원간담회에는 민주당 김대진 대구시당 위원장과 김태영 달서구의원, 하성훈 달서구병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감삼동 비대위에서는 최흥렬 위원장, 김규열 고문, 김대규 부위원장, 박노칠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대구시당 감삼동 공공재개발 반대 민원간담회 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이날 간담회에서 감삼동 비대위는 대구시 신청사 인근 달서구 감삼동 공공재개발 면적 1 5 9,413, 4,172가구 의 후보지 철회 요구를 집권여당과 국토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간담회를 통해 최영열 감삼동 공공재개발비상대책위원장은 후보지 지정 전 주민들과 소통 한번 없이 국토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주민들의 민심은 폭발 일보 직전에 와있다. 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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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일은 대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우선인데 자칫 대구 신청사가 갖춰지기도 전에 개발을 위한 주민이주와 같은 행정으로 비춰질까 안타깝다. 대구시당에서도 지역주민 우선의견을 중앙당과 국토부에 전달하겠다. 는 약속을 전했다.